나밥 먹으러 왔어요 아침 점심도 안 먹었어 이거 때문에 나 한식 밥페는오랜만이안 먹으니까 아오랜만이 말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홍고기 오전느낌 모르겠지만 하나 먹을게 하나 오 이거 맛있게 보이네 이거 하나 나 이거 요즘은 야채 많이 안 먹으니까 김치 어, 참나물 고절미 잡채 잡채 잡채 먹어야겠다. 치후에 소나이 소나이 잡채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잡채 조금 먹을게 비료식 식단 다이어트. 와, 치킨. 에, 이 치킨 이다 먹을게. 먼저 먹 와. 와. 이가 먹으면. 이게 뭐지? 만두. 이 만두하고 김치 만두 만두 엄청 좋아해 어 이거 뭐야 마포도구예요 마포도구 조금만 와 순대 어 순대 순대도 있네 순대 하나 먹을게 <웃음> 안 먹는데 오랜만이 안 먹으니까. 뭐야 응. 존이야? 와 여기 미쳤어 존도 있어. 잠깐만 존도. 아, 아. 와, 거의 떨어졌다. 그다음에는 어 여기 우동도 있어. 응? 와.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음 이거 너무 좋아요호이호이찾고요오 음 보석 밥와 이것도 먹어야 돼나안 아,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와 여발 보석 많이 먹어야겠다 보석 This is a octopus 이게 와 여기 선택 엄청 많았어 여기 잠깐만 나찌 고지. 그 다음에는 이거 뭐지? 꿀토기 술갈 이야말이 모양. 조금만씩 먹어볼게요. 남생 나온 것은데나 오늘 심식사, 전, 점심식사 그리고는 점녁식사. 어, 여기 Professional c o e 그리 then... <웃음> 잠깐만 이거 뭐? <웃음> 이고가 센터 이렇게 뭔가 더 맛있어? 체키리미디 <웃음> <미티에. 웃음> 이담이역국부터 시작할게 해물국 이 유리 사츠 그녀는 미역국으로 식사를 시작했다. 음와 너무 맛있잖아 음 It's like tomato soup. Oh my god. i 채이랑 i 채이 a 돈가스 돈가스. soup. It's i k e a m p It's i t o m a k a t m s u t k a t m s u p i m It's e i i o u s k o o k o o k o o k o o t o o o t o o o k o s o k o o o t a t m l l a m e o u t 송구장은 밥배에서 확인된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에 나와요, 송구장. 오랜 친구를 방문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먹지 않았다. 가장 사악한 음식 중 하나인 순대. 만두. Not bad. Oh, Tapsi, t a t o e a p t a t a p s a t a s i a p s i a p i a p t a e a t t t a s i i t a t t t a s i i t a t 향기를 많이 넣었어. 욕해 있으면 좋겠다. 음! 데려가와 음. 어, 이라에서더 예쁜데. 여기 감자탕 뭔가 밖에서랑 다른 특별한 맛이 있어요. 오이거다클로 어, <끝> 타이머 5분 리 시며 니다 이렇게. Oh, you make your own waffles. Great. y o okay. My waffle plate. I w a n e peanut butter and jam. o v e never eaten peanut butter and jam. I'm going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am. Because I haven't had it for a long time. Oh, orange sauce. No one c show I'm going to get it. h e e h r e h Not bad. Wow. Looks good. Okay, let's go. 빨리 t s go. Here. Here. Here. Here. h r e Here. c e r e h r e h e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해이거게 해서 이게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이이이 너무 맛있어. 아니 음, 맛 없는 거 보이는데 그 이유는 고등학생들, 초등학생들 많이 먹는 밥이에요. 솔직히 중식인데 아, 너무 맛있어. 먹었어. 음. 아, 다 빠졌네. 어, 러랑지 후물. 아, 호주 많이 넣었어. 오, 이단 쉽게 나왔어. 이단 이거 이거는 십종미야 너무 있어